나 오피 줘, 오빠. 들어왔나? 아. 어. 내 쪽으로 다시 켜보셈. 나네안 보인다. 뭐 어, 지도도 없다. 응. 음. 어, 좋네 오피. 어 좋다. 이거 시작할 때엘리스 백주나. 그거 이거 버리자. 혹시 마을 같은 거 있어? 네쪽으로 와라고 디피해서. 어? 어 왜안 되냐? 어디까지 깼냐? 어디까지 깼어? 어? 뭐, 성 깼냐? 견이나 니한테 TP가 안되는데 라이지막 들어갔거든 어? 라이지막 들어 아. 거든 일본, 일본 노래 들어야지 이는 각이야 136번을 들자. 시작간다공급이다 대현이 여기서 차 타도 돼나 열기구 하나 타볼까? 대현이 초대 좀요. 초대란다. 뭐야, 나 어디야? 나왜안 들어오시냐? 나 아, 들어왔는데, 좀비 왜 이래 왔냐? 애가청총선 소리 들린다. 나인. 앞에서 바로 좀비 있어가지고. 좀비 양을 살짝 늘려야겠다. 아, 좀비랑 산책 중이네. 이거 뭐 대원이가 만든 거가. 어, 이거, 이거 들어올 때 죽지 말라고. 나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뭐신지 아나, 안들어하신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고? 꺼딱켜봐 그럼 한 번씩 있는데. 태균이 안 보인다. 나 지금 밑에 있어, 옥상에 앉아. 어, 야, 좀비 저 뚫었는데, 대현이 뚫을 수 있어. 근데. 걸려. 아슨 아, 철창을 그냥 부셨다고. 어? 어디서 뭐라고? 어, 부셨어. 있나? 난 무슨 농장인데. 몰농라올 몰라 나좀 아드레라니 많았어.. 기무치.. 산없어 원래 뚫려, 뚫리게 돼있어 난 농장에서 누구 어? 있다 호보 드 두개있고 아호버 크래퍼트인가? 몰라 아무튼 두개.. 공기부양선 어. 어. 두개있다 그리고 옆에 울타리 쳐놨다.. 왜 이거 공기 모양선 타? 아니, 아니. 이거 어디 있어? 총선에 들리면 나디. 야, 저기 뭐 이상한 애 들어왔는데. 요거야? 야무시하지 뭐? 학살 알레지 찾아서. 나기 있다. 야, 디지디지디지디지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사격해라. 내 불준비를 없애라 내 앞에. 나와. 어 뭔데 뭐 있는데? 아투 명. 추억. 그래서는 막 백샷. 내나 임종하기 직전이다. 아, 다시 온나 네, 내 있는 쪽에 오면 은준비들 하고 싸우고 있어 됐다 내 있는 쪽금 온나 오늘 정도 정리된간다 정리 끝 여기 있음 중앙에 쪽에 우 들어왔다 여기 다 뚫리냐? 내가 내 뚫렸다 했잖아 근데 이게 뚫린거야?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돼있던거야? 그까그 그러니까 준비가 공격하더만 갑자기 터지더라구 대현이 응. 쪽에 집주하고 음. 있다 재미짓말. 아, 맞나? 아, 저 위에 열기구 같은 거 보이지, 이거? 헤드 볼룸? 이게 어, 우리가 아, 타고 아, 왔던 이거? 거. 야, 이거 비행선이잖아. 씨. 그래, 미안하다. 비행선이 없구나. 드디어 이런 거안 왔다. 아니, 비행선이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니면 캐리어라고 말해 주지. 캐비어? 어, 캐리어 비행선 따서 만든 거야. 아, 진짜? 이건구나. 어, 전두비행선인데 아, 님 골절 걸렸다 뛰어내렸다 심 신기. <웃음> 아, 그래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아 근데 비행선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기억이 안나냐? 개신기한데 나 여기서 음식 같은 대가리 모르는. 대로대가리는 내가 얼마나 쓰레기면 야야 그쪽에 빨간 빨간색깔이 간다 불불불불불 불박스 걱정 마라 안뒤진다골절만 걸린 것뿐이다 내가 그 음식 엄청 많은데 안 꺼냈냐 어아 우리 밑에 어저께 서로서로 서로 파밍하다가 죽었고 아니 음식이 골절 밀리지 않았 이제 음식 만든 거다 모아서 오케이. 오케이. 지금 기 편점이냐? 편점이냐? 별점 나 저기 좀 갔다 올게. 우리 앞에 음식점. 나 파이팬도 있네. 우리 해 먹을라고. 알다니. 굴. 그뭐 꺼낸 거야? 주스. 아, 경험치. 당근. 어, 어, 경험치, 걱정 마라. 야, 근데 랜덤 부스터 이거 뭐가 제일 꿀이냐? 야, 저거 바이박스가 어. 뭐야? 어? 예, 토마토다. 야, 토마토 이거 오염된 거 심으면 꿀이다. 야, 나나 옥수수하고 나다 땡쳐왔어. 1 0 0 전부다, 그리고. 핸덤 보스터 뭐 찍을까? 여기 운동 좀해주실요 감사합니다 먹에는지좀 보자 오염된거 비타민? 아, 초콜릿 있고 야, 드레싱이 있다. 아에 좀비 준비. 아, 좀비, 좀비, 좀비, 준비 있다. 아, 저래도 좀비 있다. 박살. 죽였있다 내가 집 입구를 모르겠다. 나 어. 드레싱도 갖고 왔다. 나 음식 많이 있지. 어, 아니, 이것은 본드 아닌가. 아. 이거 왜 자꾸 들고 와? 역시. 한연의 본드. 그쪽이네. 좀도 먹을 만한. 나 드레싱 야, 아이, 비... 다 챙겼다. 비행선 안 없애나? 어? 음. 그 비... 비행선 전부 유불로 하는, 전국에... 하는 거 데코레이션. 음. 그렇군. 아 부서진 거야. 음. 음. 오, 땡큐 터뜨렸다. 아씨 총알 없다 총알 총알. 이거 맵.. 맵돌 내.. 아태균이 있네 저거. 응. 음. 응. 음, 나이. 그래서 퇴균이 안에 있는 거다 잡아주는 거야. 나태균이 있었는데 모르고. 뭐.. 어. <웃음> 야 야아치 아니야 이거? 저거 좀비인 줄 알고. 야, 대현님. 어, 응? 그, 니, 그것 좀할수있으 뭐? 아, 그, 그, 집에 냉장고 좀 만들어봐. 냉장고? 만들어줄까? 아, 뭐, 어. 그, 마늘 뭐, 좀 보관할 수 있는 것 좀. 아, 박스? 나 번호하러 박스 나 냉장고는. 어, 박스 번호하러 올게. 괜찮다. 빨리 뭐. 해도. 번호만 하면 된다. 아, 누가 나한테 주먹질 했다. 너지. 야, 드래곤 팽이 좋나? 나 음. 템파는 다 했다. 뭐가 제일 좋냐? 명령어 어떻게 입력하냐, 도대체? 명령어? OP, OP 달라, 쌤, 대원이 보고. 몰라, 그냥 방법만 알면 될것 같은데. 야, 쟤네들, 쟤네들은 뭐니? 아, 이거 외국 서비가. 쟤네들은 뭐지? 아니, 는데 크레이트. 몰라, 지금 여기 포스트로 오더라. 빨리 그, 좀 보관함 좀. 바꾼 아... 거. 367, 6번부터 368번. 오케이. 또 별거. 한 와, 두개 있어. 한세개 꺼낼게. 오케이. 어디다다갈를 보는 사이트 하셨네. 여기다 달게 끝에다. 어.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돼? 여기 하루종일 밤이가 아니, 이거 밤인 이유밖에 밤인 이유를 뭐 설명할 수없는요저불 좀비 없을게 <웃음> 나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큰 밤이 다 열나고 알아서 가져가 테니 뭐, 안에 먹을 밥다 있습니다 여기 니서버 네 혹시 온라인으로 열었나어아 그러니깐 쟤네 등장하지 충만이 어? 여기서 F 야. 누르세요 얘야 아무거나 들어가서 어디? 이거 이거 침대 너도 그 태균이 너도 응? f 만어이 세이브 포인 이거 F 누르던가 됐다 어. F 누르다 충만이 이거 거에... F 누르세요 이거 이제 죽으면은 그 홈이라고 있거든? 그거 누르면은 여기로 와어아나 그거 근데 그거 죽을 음. 때마다 그거 되던데 그거 음. 스폰 시간 길어져 홈응 음. 길어져 근데 이거 너무 머리불편하다 이거 빼자 저거 페차시... 어? 저거 페차시켜도 돼? 여기구페차 그 폐차시... 아, 걸. 아나거 페차시키면 안돼저 우리가 차고 왔던 거임 오케이 저거 그럼 가스 채워서 또 쓰자 어 근데 그거 운전 편하네 이거 이거? 아니야 야, 78번은 뭐냐 도대체 아이템 아 보글 같은 거 없나? 그니까 러그 어. 밤에 볼수 있는 건. 어 334번인데 나 있다 그것 좀나 지금 애들 준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워줄 낚시 볼 수가 없어. 아개 처박고 있는데 무슨 색깔로 해줄까? 아무거나. 아 그러면 이거 흑백도 있거든. 흑백하면 쉽지 않을까? 인가? 빨리 야 잠깐만. 너또 나쁘다. 왜다 줄지 않는 거야? 있다. 야, 밀리터리 나이트 비전스코프는 뭐냐? 줬다. 음? 흑백으로 줬다. 뭐야? 아니 나 흑백. 흑백은. 아 흑백이 더 나을라나? 어 흑백이 아. 더 나을라나? 아야, 아야. 미아프 이새끼. 나 저기 열. 나 여기 열기고 있었는지 몰랐다. 아야, 아. 아,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어디 팀? 출혈이 어, 메이펭 줄까? 드레시없는데드레시없는데슈러이에요 여기 있으 여기서 뒤집니다 걱정보세요 다시 살아남으면 아, 제가 메디, 다시 메디캔 여기도 죽어라 메디캔 야나 나 여기 여기서 죽을게 먹어라 홈홈홈 넣는데? 홈응밥 뭐야 안 먹어줘 아, 태어 음. 어, 잠깐만 이거 뭔지 좀한번 봐봐 떨굴게 이거 스코프네. 써봐, 그거 나이트 비전 됨. 어, 나비, 나비 스코프야, 이거. 아, 근데 흑백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 해야 되나? 흑백 잘 보임? 아, 그러면 내가 일반 나이트 비전 두개 줄게. <웃음> 아, 아, 야, 야, 나 벌써 담 먹을게. 죽으면. 버렸다. 아, 좀비들 게서 미집에 계속, 계속 쫓아오네. 제가 한번 장착해볼래 궁금하다 대현이 철창 벌써 부산 어? 없네 나이트 비전 나이트 비전 스코프가 꽤 좋은데 아이씨 도기 아프니 아이트기부나이 나일 수거야 저기 약국 털었나 어 나이트 비전 잠깐만. 아 여기 아까 살고 온거에요 좀 있으면 다시 리젠될거 같아서 좀있이 다시 가야 돼. 맞아, 피자 가게 털라다가 피자 가게 털지도 못했어. 왜냐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스나이퍼, 그냥 이거. 스나이퍼 쓰고 있습니다. 아야야야야야. 아예 또출혈 흘리네 있었기 때문에. 개빡치게. 아, 또 출혈이다. 아. 어, 뭔데. 아, 본다, 아닌가? 아이씨. 저기요. 피, 피가 없어요. 어, 대현이 헤비머신 걸 찾았다. <웃음> 들어볼까? 아, 저, 저, 잠시 동안 좀 뒤지겠습니다. 음. 아이네 없네 아 이거 흑색깔 좋은 거임? 흑백 벼, 흑백이 좀 떨어진다 근데 뭔가 떨어져 나 이거 사위 분별이 안돼불몇 면에 들어 사위 분별이 사 분별이 안돼 맘에 어. 뭐안 왔다 안 이건 안뭐하안 맘에 안 맘에 안리도안거에어한에 어, 맘에 안 맘에 떻게 했었지 에어 맘에 안 어, 어. 내 말할때가 초옥동이 정 생기면 제일 인기 만들꺼라 어, 지금 물는데공전마나색는데더라그럴까내 그러니까, 말했잖아 말때가 초옥 그쪽에는 노래방, 노래방 만들어 겁나 많다고 재원이이 무기는 나, 도대체 뭐임? 뭐임? 야민니가 이거 <웃음> 이 충환이 어. 그니 네 지금 무슨 색깔인데 이거 나이트 이거 쓰는거 나 초록색 초록색. 나나 어, 여기 내 것도 초록색으로 좀 옮겨줬어. 밀리터리 나이트 비전 여기. 나 눈이 너무 아픈. 어내 뒤에? 내 뒤에? 어디? <웃음> 이거? 이거, 어. 구자에대원이나 밑에 가서 이거 미니건 같이 생긴 이거 한번 써보고 올까? 어, 야, 야, 아, 야, 야, 너무 떨어다 <웃음> 엄청 빼다 <비해다. 웃음> 엄청 좋은데, 이거. 이 뭐, 미쳤네. 나좀더 있어. 와, 이거 엄청 좋은데. 졸랐어 다 전망은 탱커 나 이제. 대원이 니네 이거 쓸래? 나 멋있는 잘안 써. <웃음> 그럼 나 써야지. 왜? 네. 네. 몰라 대원이 스나이퍼 아니야 응? 몰라도. 계속 안 떨어지면 다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이 위.. 이거 반동있는건가기이반도안갔 저거 다 없이 아..아..야.. 야, 저 야, 저.. 열기고 순식간에 배차시킬 수 있어 수환이 어? 이거 안에다가 다 넣고 갈 테니까 그 미니건 들고 같이 저 밑에 좀 갈래? 당연하지 토마토 줍자 이거 심으면 맛있다 약각 아 약국 좀 덜자 아 맞다 대원 그 대원이 그거 뭐지 작은 농장 같은 거 있잖아 텃밭 같은 거 그럼 몇 번인 줄 아나? 몰라. 써본 적이 없어서. 나 써봤거든, 한 번. 아, 아, 아, 아, 아, 야, 그래야 하면 죽는다. 더 아, 많이 오지 않을까? <웃음> 엄청 많이 잡았는데. 너무 개 <웃음> 어, 엄청 많이 잡았다. 아 야, 근데 아니 내한테다오로 걸리는데 몇 명을? 총알 24발 썼다나 아, 땡큐. 아, 아씨, 계속해서 이거 불러도 못찍는것 아니고, 씨. 나못 잡히는 뭐야? 뭐야? 음, 어, 마약, 마약초에 했는데, 살짝 살았거든. 와, 어, 됐다, 살았다, 와. 얘들아. 응. 거기 있 다시 뒤질 것 같아. 그럼 빠니뒤죽어 잠깐만, 뭐, 저기, 피, 음. 피약 중이야. 이거 상당히 저, 마음에 든다, 이 부분이. 피약, 어인지 몰라요. 피약주라 충환이. 지지번 15번. 1오번1오번1메디 12키. 1 2 지질 2키자자자 12키. 항생키 12키. 12키. 12키. 1 2메디2키1 5번뭐또키좋은키 12키. 12키. 12키. 12키. 12키. 12키. 1 2 0 12키. 12키. 12키. 12키. 1 2 1364번 음.. 개사기네 응.. 개사기템이다 이거 <웃음> 헬스 퓨리라고 이름 그 자체다 미안 yeah, 해디다 1484번 해봐 잠깐만 이템 레전더리다 그리고 나 <웃음> 이거 소총에다가 스코프 끼워서 하는건데 그리고 1382번이라고 더 빡센 것도 있는데 태균이 한번 써볼래? 어..어 그리고 어. 이제 이, 이 소총 이제 이거거든 바꿔야 돼. 태균 밑에 내려와서 딱. 던져줄게 이거다 어? 이거다 뭔 뭐야? <웃음> 이거다 <웃음> 쓸래? 어아대원이대원이도 이거, 그... 이거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원이한번 통성기관총이야? 뭔데 이거 통.. 컴슨 이가 아닌데? 에, 에코. 나봐. 니 이거 하나 꺼내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봐. 나 이거 갖고 있었는데. 조, 이거 좋은 거 아니가? 응, 음, 좋은. 넌 네, 네, 이거. 써보세요. 빼고는 응. 이거 는을게보세 한번 찾아보고 올게 좋은데.. 이거.. 와요 그.. 안돼.. 뭐 네. 아 리로딩 해야되네 아이씨 아 랩걸리는데 갑자기? 대현이 음. 이걸 리로딩 해야돼서 이총 버린다 그리고 저 뭐지? 차 타고 뭐 저기 반대편 마을 갔다와도 되냐? GPS 있나? 아 죽기 GPS 하나 응, GPS 한니고 아, GPS 응 땡큐 어 반대편 마을 타고 올게 야, 섀도우 스트로커가 응. 더 빡센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쓰지 말자, 그거는 폭팔물이었어 아, 진짜? 근데. 폭팔물이가? 응, r p 지랑 비슷한 수준이 이 시계는 뭔데? 대환이 응? 그, 뭐라야될까? <웃음> 잠깐만, 이거, 그 이거 다 아이템을 다... 좀 알아보자 참고로 대현이 거는 1인치밖에안 된지. 더 아, 스튜디오 제너레이터 저거 이름. 나 군기지털 나왔다. 에코는 뭐 쓰지? 에코 전정 쓰나? 어. 천.. 파.. 사, 1383번이 1 3 8 3번이 알아보니.. 1383. 저 무기가 야, 382번이거든. 아닌데? 가늠자 주는데 그럼.. 4 해봐. 어.. 내가 볼게. 어? 4다. 1384. 야, 군기 제보 쓸만하게 없냐? 케이콜라? 어, 캔 콜라. 작한 게있네 야, 가스 캔큰건 없나? 가스 캔, 그니까, 그런, 그런 게없으 지금 주유소 가야 되는데. 야, 공업용, 어, 있다. 야, 공업용 가스 캔 있는데. 궁금한데, 어? 번 해볼까? 야, 그... 공업용 그거는... 가스 캔. 1,400. 나, 나, 픽업 뭐 있는데, 이거, 야, 야, 그냥, <웃음> 보라 색깔로 써 있는 거 뭐임? 대균 이거 엄청 큰? 어? 보라 색깔로 써져 있는 픽업 뭐, 레일인가? 어, 어, 그거 쪼아라. <웃음> 그거 레일건 탄창이다. <웃음> 그두 개, 두개 주웠어. 태균이 엄청 큰 기름 동 찾아 냈다. 아, 진짜? 나 어. 아, 기름 이제, 기름만 채우면 되는데. 되게 크다, 와. 장황총 저거, 아, 그거 매고 녹색깔. 왔어. 녹색깔 들고 가라 둘이 부피 엄청 크다 이거 13% 채워주던데 더채워야 돼. 가스 마스코도 있다 아 이거 방금 그냥 이제 나 빠루도 있는데 빠루는 버릴게 <웃음> 군기지에뭐 쓸만한게 없냐 여기다 달자 이거 오래 시계 달았 다? 여기 달다오어애들 겁나 많이네 여기 누구 있 냐？계속 소리 있냐아아아아 이 얻어 터지는 소리야 이거 어 지금 나 얻어 터지고 있어 괜찮음 그래도 나한테 마약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맞아볼게 내가 학살하고 올다 아니야 괜찮아 방어복도물었어 옥수수 되나? 야 옥수수 이런 거다 씨앗으로 갈아가면 되고 감자칩 좀 먹자 막힌다우마시자데 수많은 쓸어 겸. 저 밑에 는저 밑에 말저 밑에 에너지 주스 에말이저 밑에 에그 기름 기름 있냐? 기름 가는 거? 어, 기름 음. 기름 탱크 그 엄청 큰저들에 같다. 저 밑에 니해저 야, 이제 얘들 다 모아서 한번 또조리좀 하자. 야막 저기 비행기도 있겠는데 좀뭐갈할수 있는지. 일로와. 어, 대환이 저기에 우리의 호버 크래프트가 있다. 내야 음, 네. 이거는. 내... 대원이 정리 좀 했다 이거 그냥 청소기인데 애들도 좀 청소하고 올게 <웃음> 아 기름정리소 어딨는지 보고 올게 아 20% 떨어지면 그때쯤에 여기로 <웃음> 다시 오지 뭐 이름 채우는 거 봐가지고. 태균이, 여기 본드 엄청 많다. 아, 그거 좀 갖고 온나 맛있게? 어, 그거 맛있음. 대현이도 한번 빨아먹는 다음에 좋아졌다. 나, 나 이거 의도치 않게 폈거든, 저번에. 대현이는 알겠지만. <웃음> 나 처음에 의도치 않게 했는데, 음? 음, 괜찮은데, 안서. 야, 약품 좀 알아올까? 야, 정기소 찾았다. 좀비 너무 어. 많은. 대니 그, 그, 그 소방 소방서도 데 공업용 가스캔 들고 있나? 음. 아이거 하나 들고 가자. 공업용. 야 소방 야 소방 소방서 하고 경찰서 찾았어. 어, 오케이. 야 그럼 기름 주됐다주다 주겠다 주겠다. 여기 주유소 없나 이쪽 주변에? 아나 나 주변, 나, 나 주유소 찾았는데 지금 나대다가 지금 한대 척만 버요딴 마을이가 네. 혹시? 어? 항생기차, 항생기차 딴 마을이 딴 마을인데 이거 빨리 빨리 너 터로 가야 되는데 너희 내이지어하고할수 있는 게없내거 창전이 좀돼 어, 빨리 빨리 갈게요 안 좋은 게님저 지금 피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갈게요 세상이 이제 노래잖아요 됐다 기절식 죽어라 피자까기 털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본드다, 또. 야 대현이 차 부숴도 되냐? 음. 나 본드 피고 싶다 음. <웃음> 차 피가 얼마 없다 공격됐다 중요한 건내 피도 얼마 없다 살아온다 어. 내 주머니에 먹을 거 많다 근데 어 됐다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와, 마약 한개더 빨까 생각했는데. 의사 약품 같은 거. 곧 들어가자. 대현이 지금 운상국기 하고 있다, 다시. 아. 다시 마을로 가고 있다. 어, 대현이 본드다. 정선 찾았다. <웃음> 일단 탈출가 올라가자. 이제 슬슬... 차라리 파거든 어떻게 살아남아? 잘 살아남아. 뭐 차소이 들린다제 누구냐? 택 기원해드림. 아... 아... 좀비좀비 좀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나? 나 지금 온세상에 흑백이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 아, 그내 항생기들 항생기 들고 왔잖아. 호주머니 거는. 나 맞아 나 이거 이거 에 이거 메디키 좀. 아이고요 어제 다빨았다 기름 들고 왔. 아, 기름 전상 찾았다니까. 난 그냥 아, 그내 이름... 찾은 건 모르겠다. 보세요. 되게 그 뭐, 많은데. 어허 <웃음> 빨리 더워 다른... 데니 네 기름 벌써 됐어? 어 밑에 하나하나 하나 더 있다 이거 초록색깔 큰거 이거 가스캔? 밑에 한개 더 있다고? 음. 아니 나 체력 그거 회복하는거 좀줄수 있나? 아 그리고 이거 받아 백신 니네 몇개 펴라 자, 이거 받아라. 내 밑에 놔뒀거든. 이 뒤에 보면 바로 뭘뭐 사는 거 있거든. 됐다. 땡쇼이도면 됐지. 콜라 이거 다 먹, 다 먹으라고네. 음. 콜라 지금 하나 먹자. 대현이도 줄까? 태균 이거 자. 먹을래. 이거 있다, 나. 뭐? 본드 좀, 본드 하나 피고 가라. 응, 아, 본드는 데 본드는 데 오늘 한두세개 정도? 야, 하나씩, 하나씩 펴라, 이거. 응. 아, 다, 다, 다, 응. 야. 이거 참고로 저기 그 <웃음> 창고 안에도 나 떠났다. 어, 머리가 어지럽다. 오, 야, 어. 어, 야, 세상이 흰 색깔이야, 어. 오, 예스 음, 야, 너고 뭐 방사능 야. 많이 다단사람 없나? 아, 나 방사능 100퍼임, 어쩌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도 많이 비춰갔는대는몇 퍼인데? 야, 100퍼. 나만 78이가. 그뭐 그, 잘못먹으면 그렇게 되나 하나씩 하나 먹자 아 여기 음식 깨끗하더라 아 여기 음식은 깨끗함 왠진 모르겠다 아 닌? 어야 모르고 차았다차 차 지금 자동차 지금 내구도도 없어가지고 지금 뭐 슬퍼 죽겠는데 아까 한번 쳐봐가지고 나나 억울로 나 장난하게 끌렸는데 지원해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또또또또또 또, 또, 또, 또 음. 또 출혈이 미치겠네요. 야뭐한대 맞을 때마다 계속 출혈이나. 운이 들게안 좋나 보다 어, 운이 들럽게안좋은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나중에 음식도 해야 되니까 음식 구해와야 되겠다 나 음식 해볼까? 뭐 요리 나그텃바나 그 일단 잠시 잠시만차 타고 갔다 올게 저기 저... 타... 타코마인가? 그쪽 가야된나 아 근데 기름도 얼마 없는데? 괜찮겠나? 1022어 찾았다 파밍 파밍 그냥 심시해서 플롯이라 쳐봤는데 바로 찾았다 이건 <웃음> 이거다 이거 이거 뭐뭐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야 저거 열기고 치워야 될것 같은데 아니다 저 치워 안 치워도 된다 저거 우리 일부러 데코레이션 하는 거다 저거 창고로 저 위에다가 대현이가 어저께 재특기 박아놨었어 아니 저거.. 저거 때문에 불편하다 거동이 <웃음> 안된다 저거 우리가 거기 있으면 타고 가야 되는 거다 뭐 나중에 전부 못하면 저거.. 텃밭이다 이거 여기다 토마토 심으면 돼 뭐지? 네. 네. 자, 그럼 나 토마토 농사 좀 하고 있을게 나 음. 창고로 창고 안에 먹을 거 많이 하나 었으니까 뭐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 여기 호박도 생겼냐 응, 런가 보지 어, 호박이 있어 그리고 요리하면 피자 만들 수 있어 응 음. 어, 좋겠다. 이씨몰라 그냥 1대1로 싸운다며, 개시기로이로 있으면 좀 구해와도. 아니, 나 지금 가스 정류장까지 왔어. 비로. 네. 동기간 뒤에 한 30마리 정도 달라붙었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개 같은 새끼들 존나 많네. 와 씨, 어, 아, 야, 낑겼다. 아, 아, 낑, 낑겼다. 낑겼다. 야 미친 야 죽었다 낑겨서 아 조모합니다 재원이 피자 먹을래? 나중에 어디다 던져놓을까? 여기다 던져놓자 근데 피자 만들었음? 아니 얻었음 음, 재원이 내게. 다시 내꺼 다시 더 갔다올게 금만 기다려 아씨, 여기서 뒤져버리네. 호버크래프트 타야 되겠다. 와, 됐다. 오, 좀비한테 빨리 나왔다. 대현이 음. 우리 비상용으로 호버크래프트 만들어놓기 정말 잘한 것 같다 뭐 물론 의도치 않게 한거지만 음. 호버크래프트 한개는 부순다 해야되나? 부순다? 부걸 지금 두개 있는데 쓸 수가 없어 지금 왜? 이건 아이거 이상한 거살 졸라 힘드네 이거 아니 어떻게 저기서 씨바 낑겨서 뒤져버리냐 음.. 좀 많지 걱정 마 다시 내가 저거 찾아올게 저 차하고 다 찾아올게 차는 가까이 있어서 후브 크래프트 타고 가면 바로 잡는데 좀비가 너무 많았음 그리고 심지어 산에 낑겼음 아, GPS도 없네? 좋 됐다. 길 잘못 된것 같다, 여기. 대현이 내 반지를 받을래. 도대체 지는뭐만든다는데 어, 반지 주게, 대현이한테. 받을래. 반지에 대한 짓기는 축하합니다. 아, 아, 뭐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다. 태균이한테 줄까? 야, 근데 나 지금 총, 니가 줬던 그 일곱 발짜리 그거 한개 들고, 우리 조치로 간다. 뭐 조지 간셀높은왜나뭐 허브 크래프트 타고 내가 죽었던 곳으로 다시 가고 있거든 어? 좋됐다오 어, 내가 죽었던 곳이다 나필요없는 거. 래이 이거 한 번만 아 됐다 아한 번만 도겠다엄 아, 아, 없는데 이제 레드후 레드후 어, 어, 레드후 레두부총 사라 레두레 e t s 레 o p e Let's hope. 나 지금 s hope. l e t 하고 o p e Let's hope. l e t 아이 아이 e l 내가, 내가 지겠다. 왜냐 Let's h o 지거든 e t s h 총좀 주세요 t s hope. Let's h o 이 e l e t 아, 개빡친다. 나총좀누 봐. 아니, 저갈 때마다 뒤지네 자, 오세요. 퇴근이총 어디 있죠 아, 네. 이거 한 개면 충분합니다. 아. 총으로, 총알 총. 들어와. 자, 밑에 뚫었다. 이 묵직한 게 총과 총알이다. 이거 우클릭으로, 아, 우클릭해봐. 꾹 클릭하면 이제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할 거거든. 꾹 클릭한 다음에, 자클릭하면 이제 마구 쏠 거임. 아, 어, 되네. 그냥 자클릭 먼저 해도 돼? 안 되네. 어. 해봐. 한번 그거 해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니. <웃음> 아니, 나 지금 진짜 열 받는 게, 저갈 때마다 죽었거든. 전이 그거 나무로 짓지 마봐. 그거. 나무 짓고, 좀비가 그 만세 한열번 정도 하면 벽 넘어간다. 응. 음, 다 그러니까. 찾아올게. 야, 반동 하나도 없네. 됐다. 잡아놨다. 어, 어. 야. 충만이 화력보소. 대현이 369번, 370번, 371번. 그거다. 강철 기둥이 374번. 아니, 위에만 토대만 강철로 하게 이거 없애게. 대현이 아, 아. 네, 내가 다시 전마들 죽이고 올게. 기다려 봐. 나 여기서 응. 네, 네, 내 텐이 내텐다 철로로 가버렸어. 뭐 위에 크게 할 거가 대현이. 글쎄. 그냥 이거 강철로 하자 밑에도. 총알 8 1한발 있다. 이거면 충분해 저기서 미니 건으로 애들 다 조친 다음에 내건다 갖고 와서 기름통에 기름 닦고 가스통에 가스 닦고. 가스 충환이 그 주유소에 있는 거면 맞지? 어. 그 가스통 있다. 공항에도 음. 있고. 아공항에그있어 몰라 저기 바로 앞에 또 마을 있는데 그 마을까지 못갈것 같다 왜냐 지금 내구도가 없거든 호버크래프트면 갈수 있는데 걔는 안 세기로 해서 아언제좀 도착하지 괜히 이김에 이거 3 곱하기 3 크기로 지금 아 맞다 야 그거 나, 널 반지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어 붙일 수 있지 않냐 대니 기둥 강철로 바꿀게 나 음. 허버크래프트 아, 보인다 어? 내 아이템도 보일 것 같네 이 말도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올게 야 아이론은 뭐야? 어... 음... 정도를... 메이플 스트레이크? 아이론? 지금 네. 뭐야 이거 오, 내 아이템 있다. 오, 정말 다행이다. 오, 내아이템이다 오, 개 이름. 난부알라다 쟤네 이거 그냥 몇 층짜리로 지을 거임? 이거. 아, 내시참자이고 벽이 371번 이거 창문 안 만들거지 1층에 음. 야나 아이템 못먹게가낀것 같아 기분 탓이나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우리보다 아이템이 뭔가 아맞는데 충환이 가스통 하고 뭐고요 하라고? 아, 뭐, 가스통에 가스 채우고 저기다 구멍, 구로발전기 응. 다음 주에 또 질문 나올 있어. 충환이. 어? 그 뭐지? 내가 쪽구바하고 투락하고 갖고 왔음. 가스통 있는데 이거 가스 어떻게 채워어 그거 누르 누르면 돼. 어 됐다. 어 됐다. 그리고 이거 큰 통? 우리 그러면 요로 옮길 거가? 야, 철문, 철문, 아니? 철문, 철문. 어, 보자. 몇 탈도? 378번. 378번. 옮긴 숙소 보스 숙소 한스무리 378번. 3지 강철이지. 야, 위에 다다번방7 8쪽 앞면을 다 그걸로 할까? 창문. 좋은 생각이야. 충환이. 어? 이거 먹을 거좀구내볼게 오케이. 여기 집 짓고 있다. 야 디너? 디너도 있는데 디너는 뭐야? 디너도 는뭐 그런 거지? 식당. 야, 식당인데 뭐 이렇게 있나? 여기 음. 어어어종이비밖에 없어 씨발. 대현이 이거 뭐냐이 부분은 뭐임 다리. 응? 이 부분은 다리. 응. 다리. 오케이. 그럼 저기다 보 입고 받고. 가스는 다차웠는데 애들이 많이 와. 아이씨, 이거 뒤집어야와씨 살아있는지 못치니까. 너무 쪼다 이거 천장 못뭐 세워놔. 큰일났다. 왜? 왜? 왜? 왜? 왜? 왜? 시작 왜? 게 왜? 왜? 왜? 왜? 왜? 다 왜? 왜? 왜? 이 왜? 왜? 왜? 제 왜? 왜? 왜? 왜? 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거리 치는 거는 그래도 <목소리도> 요 대한다털어놓어 그거 뗐나? 이게 비콘 안 떼지더라고 니네 그거 그차 수리하는 거 있나? 아 그거 어, 어 꺼내면 됨 그거 그거 한 개만 좀 꺼내줘 나 가스는 다 채워버려 근데 여기도 가스를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저대려야돼 저기 개 있다. 뭐? 그거 <웃음> 호스. 보스. 보스가 있다. 나이 100% 채웠고 깍스터가한 번만 더 들라 날랐거든. 네. 어디? 저 밑에 메가존비 하나 있다. 잡.. 그거 잡을래 야 니네 잡고 있으면 내가 이거 가스통 채워 빨리 갈게 가스통 이제 다 채워가거든 이찮 갈까? 가스통 다 채웠다 이걸 포함 나 잡았다 <웃음> 야 이걸로 한 130발 쏠 때까지 만 누르니까 여기 죽였다 이거. 130발 쏠 때까지 누르니까 죽던데 그냥. 130? 음? 180. 생 음? 음. 어, 1 3 0발쏠 때까지 눌렀는데 다 잡혔어. 그정도마맞생 거니? 어, 이거 미친 새다. 뭐야, 순간적으로, 저 차에 방을뻔 했다. 박았었어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어두워졌다고? 약간 어두워진 거 아니야? 나 갑자기, 아, 흑배? 아, 나, 나, 그거 낀거 같다. 그래. 아하. 나이트 미정 꼈네. 오케이, 오케이. 대연이탁 음. 수리할 거 이제 필요해 아, 음. 우리 집이 어디있던 마저기지 아, 애거 집부터 소리아까 그러자 이거 비콘은 뭐야? 어? 근데? 비코 그거 쓰지마 그거 좀비들 끌어모으는 거. 이거 못부이잖아 뭐 어. 아, 그거, 그거 할때 쓰는 거야. 그거 러시아 매베이스해고 있을 때. 기름통 어디다 놔둬? 기름통? 일단 그거 던져놔봐, 아무 때나. 안 되나. 아무 때나 던져놔? 나 일단 그 창고에다가 뭐 갖고 온 것도 다쓰셔먹는다 어. 나 음식 많이 갖고 왔는데, 내가. 전이거 사다리 잠시만 뗄게 음. 사다리를 뗀다고? 예? 아 비쿤 이게 보스 잡는 거래? 어 보스 잡는 거 맞아 그거 우리 그거 할 때도 한번 썼었음 그거 이스태그아야야야야야 탈골 탈골 아마 태균이 기억날걸? 그거 뭐 지하철에 가가지고 뭐 어, 어, 어, 맞아 맞아 수정 있는데 어. 아그 대원이 니도 했었나? 음. 자중안이가자봐나 저기에 있는 마을 한번 가봐도 돼? 마음대로 가서 안 뒤졌으면 좋겠다 뒤져 응? 아무 말도 안했어 뒤져서 오세요 어, 아니데 탈골이 너무 아프네 아야 아야 충환이 체력을 회복하는 것좀 그니까 러 자동차 블로우 도치만 한거 아니가 니니고 넣어놓을게 고주머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다. t h a 블로그 치여째 한마. 응 이거 아야 어, 체력 해볼까 하나. 이야. 뭐? 그 그거 다른데도 유용하게 쓰인 그거. 응 음? 왜? Yeah. 근데 이제 전비가안 나온다. 우리가 너무 이 주면서 누가 할거이가 비콘.. 능력 있냐 이게 어. 좀비 끌어모아. 좀비 다 죽였다. 니네들이. 그 세이프티 좀비... 존.. 설치할까? 응. 음. 이거임. 뭐가? 이거.. 이, 요거.. 요거 하면 이제.. 안전해짐. 주변이야 우리 집에.. 저 커다란 비행선 너무 멋진 것같아 비콘 이거.. 꺼야되는데 냉장고 어? 몰라. 이런 어? 잠시만 이 차에 내부가 심히 의심스럽다 372번만 여기가 안는거 같은데? 야이층 여기 다 창문으로 안뒤 응 벽을 다 창문으로 할까 아니 이쪽만 앞쪽만 어딜 다중아에 음식이 왜안 섞는지 알겠음 여기 대언이가 그렇게 설정했다고 뭐. 어 그렇게 음 경비적인데. 여기가 준비 지 아래 잡아온다 어? 여기 대원이 하고 왔던 곳인데 이거 천장 천장할 때뭐 써야 되냐? 바닥 써야 되나? 음. 바닥 야아도 되나? 지붕 써야 어, 돼. 천장은 따로 있어. 지붕? 응, 음, 지붕. 이렇게. 기둥이 없어서 안 써진다. 여기도 주유소가 있나? 이거 기둥 나중에때 거대 신분지 같은 곳인데 주유가 없는 것 같아 이유는 왜지? 아, 하스피더에 있는데 수환이 하스피라 탈까? 어 약정보에 온나 거기 정화에 있는게 되어있는게 되게 좋은거다 죽을수도 있으니 혹시나 모르니 여기까지 보는데 시간 많이 걸려서 예. 음 제가 봐. 음. 콜 아, 스피닝티가 뭐야? 하고 있어. 뭔지 모르는데. 3 7기요나 어. 합이면 지금 임니다. 이미... 우리 집은 이제 3층이다 나이스 근데 이거 안에 약국 약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기서 레이싱 같은 땡쳐 올라오는데 좋은 생각인가 우리 집은 이제 3층이다